차차차 안녕하세요 경호에서 2시로 이사온 남자 정인택입니다. 안녕하세요 같이 이사온 여자 오원입니다 일단 새첫 방송이잖아요 네.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자고요 네. 차차차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받으세요. <웃음> 야, 이제 2023년 새첫 방송인데다가 네. 저희는 또 방송 시간까지 바뀌어가지고 유난히 더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, 저희는 사실 걱정만 기대 많이 해요 네? 정호의 TVN 차차차 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들어주실까 그러게. 하는 걱정도 있고 네? 또 오히려 시간 때문에 차차차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과는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. 뭐 그렇지만 또 어, 시간대가 어디로 옮기든 음. 저희 두 사람의 성격, 스타일 바뀌지 않습니다. 바뀌지 않아요. 예, 차차차완의 음, 매력. 예 어디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믿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앞 시간 들어보니까 뭐 네. 진국남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, 진국 아니 남매. 어 저희 정원 남매를 따른 거 아니야라는 음. 생각 예 잠깐 의심을 예, 네? <웃음> 해봤는데 아 이제 남매 타이틀은 저희가 네. 김효진 씨하고 양상국 씨한테 이제 넘겨주고 그래, 우리가 물려줬다고 생각 해요 네두 시부터 네, 네. 네. 시로 이사 온 저희들은. 어, 과거를 잊고 남도의 특색으로 확 살려서 능주대가 지실향반으로 가자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좋습니다. 2023년 새첫 방송이자 새롭게 이사온 첫날 여름 감하은 TVN 차차차첫곡은 나상도의 노래입니다. 벌떡 일어나.